리액트에서 서버와 통신할 때할 일이 참 많죠 유즈 이펙트 만들고, 서버와 통신하고, 스테이트도 바꾸고, 로딩 상태도 만들고, 에러도 처리하고 코드가 참 길죠 자, ITK 쿼리는 이와 동일한 작업을 하는 서버 훅을 만들어주고 그 데이터를 서버에서 가져온 데이터답게 관리해줍니다 아래쪽 코드가 더 마음에 들고 서버 작업에 애를 먹고 계셨다면 생활코딩에서 만든 ITK 쿼리 수업에서 만나요. 대박 그 소리가 절로 날 거예요. 자, 수업 링크는 쇼츠 설명란에 담겨 놨습니다. 수업에서 만나요.